제가 이제 네. 선물을 부모님 댁으로 보내 드릴게요 아, 네. <웃음> 어... 우선은 뭐를 보내 드릴 거냐면요 네또 그래도 오마이걸 많이 좋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<웃음> 네어 <웃음> 그래요 이거 합시다 문화상품권 컬처랜드 3만원권 갑니다 오 3만원권? 네 여기서 오. 좋은 추억도 쌓으시고 전역하시고 음. 여기 가시길 바랍니다 전역하시고 음. 여기 가시길 바랍니다 전역하시고 음. 여기 가시길 바랍니다 입니다. <목소리도>